가라앉은 도시로의 항해, 미니팩, 이제 파도의 왕좌, 카드 평가의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핵심 카드들을 좀 보면서 이런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리뷰를 하는 그런 기획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핵심 카드는 변이 해파리, 마법사 카드 3만화, 해당 하수인을 주문 공격력 2가 있는 4일 해파리로 변신시킵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어, 비전이라는 것도 깨야 같아 왜냐면 비전 카드가 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마법사한테 일단은 두 가지 사용처가 있죠 첫 번째는 내하수인을 주문공격력 2로 바꾸는 사실 3만화 주문공격력 2라는 게 되게 파격적인 수치예요 2만화 주문공격 력 2짜리 그 피닉스 그 피닉스가 야생 각이 전까지 얼마나 폐악질을 부렸는가를 생각해보면 물론 2만화긴 했지만 나오는 데까지 두 턴이 걸린다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말도 안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산만화 주문공격이라는 거는 약간 좀 파격적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흥미로운 카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닉스랑 비교하긴좀 그런 게 피닉스는 묻어뒀다가 딱 깨어나면 깨어날 때 이제 사실상 깨어난 턴엔 내가 만화를 지불하지 않고 주문 공격력 효과를 받으니까 그게 사기였던 건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제 주문 공격력의 파워 밸런스가 많이 올라왔다 왜냐면 옛날에 그 코볼트 카드 사마나 주문 공격력 2짜리 주문 그... 코볼트 카드가 나왔을 때 그때 얼방법사에 썼었거든요. 얼창이랑 같이 콤보로 썼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랬었거든 4만화 주문공격이 2는 진짜 말도 안된다 그랬는데 이제 3만화 주문공격이 2짜리 카드가 나왔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약간 고무적인 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가 뭐 사기다. 그 부분이 사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이 카드의 진짜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변이 카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멧돼지 사제라든지 이런 덱들이 마법사를 상대할 때좀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죠. 마법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문을 생성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무한 생성을 통해서 뭐 하다못해 지금도 룬색임 구슬 같은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드로 이런 카드를 뽑게 되면 굳이 되게 넣지 않더라도 이런 카드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멧돼지 사제 같은 콤보덱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카드가 하나쯤은 추가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지금 멧돼지 사제가 특히 프로게이머급권에서 패악질을 부리고 있거든요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짜 프로권에 가야지만 쎄 멧돼지 사제는 워낙 어려운 덱이라서 그런 프로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카드가 좀 필요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멧돼지는 한 장만 변이해도 콤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요 카드는 사제 정령 카드입니다 사코사사 전투의 함성 상대편을 인양해주고 그 카드의 비용이 6이 됩니다 상대방 카드 한 장을 인양하는 거예요 상대방 카드를 인양하면 사실상 드론은 시켜주지 않는 거거든? 드로우를 시켜준 게 아니라 다음 드로우를 변경만 하는 거거든요 디스어드벤티지 같이 보이잖아 사실 안 좋아 보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인양을 해준다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엄청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 밑에 깔려있는 카드 세장을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음 드로우가 뭘지 내가 직접 정해주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상대방은 몰라 나만 알아 이거는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인양해주는 건 페널티가 아니에요 그냥 이득 덩어리야 그래서, 한마디로, 2등만 있는 거예요. 손엔 없어. 상대방이 인양해주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카드의 비용이 6이 됨으로써, 여기서 어떤, 이번 미니팩에서의 기조를 어떤 기조를 알수 있냐면, 원턴킬 조지기 카드가 엄청 많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갈반가르 전사의 전방으로 같은 카드가 6호가 됐다 생각해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 콤보 카드들의 그 콤보 피스들을 6코스트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될수 있어. 멧돼지를 6코스트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화염술사를 6코스트로 만든다던가 멧돼지 사제에서 그런 식으로 콤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엄청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니아우님 이거 되게 넣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넣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원턴킬 메타가 안 돼서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카드가 그냥 되게 추가돼서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애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원턴킬을 억제하는 큰 억제기가 된다는 거지 이런 카드들이 이번 확장팩에 엄청 많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흑마법사 사아나주면 화형 상대편 손에 있는 모든 카드에 불을 붙이고 세턴 후에 그 카드가 여전히 손에 있다면 그 카드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원턴킬 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선언하는 카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년 동안 갈반가르전사, 신성성기사 같은 거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지금 분리자드가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미니팩 고작 33장밖에 안 되는 미니팩에 원래 보통 확장팩이 하나 나오면 이런 원턴킬 카운터 카드가 확장팩 두세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밀고자 아니면 무타누스 이런 카드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한, 한 미니팩에 33장짜리 한 미니팩에 그냥 미친 듯이 눌러 담았다는 거야 또 똑같은 말을 하게 돼이 흑마법사 카드를 되게 안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이 흑마법사 카드를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 카드는 22개월 동안 2024년 4월까지 화형이라는 카드는 앞으로 하스스톤 정규전에서 발견이 될 거라고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고대신의 고대 속삭임 고대신의 속삭임 때 비밀을 삼키는 자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상대방의 비밀을 전부 다 집어삼켜서 스탯 얻는 카드. 대덱는안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가끔 발견돼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비밀덱에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나올 비밀덱 2년 동안 제동을 건다고. 그리고 진짜 만약에 비밀덱이 범람에 너무 메타에 많아. 그러면 진짜 대에다가 비밀을 삼키는 자를 직접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변이 해파리라든지 아니면 무장해제 정령이라든지 아니면 화형 같은 카드들이 되게안 들어가더라도 생성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고 그리고 진짜 그런 원턴킬 덱들이 너무 범람하게 되면 진짜 되게 넣어서 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앞으로 2년 동안 원턴킬 통제 들어갑니다잉? 이라는 그런 의도를 블리자드가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기조는 작년에 너무 원턴킬이 폐학질을 많이 부렸어하이 핫스스톤 확장팩이라는 거는 1년 정도 먼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2023년 확장팩 컨셉이 정해지고 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턴킬이 굉장히 많은 폐학질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원턴킬 카운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공혁준 선수도 이렇게 하스스톤 방송을 시청할 정도로 지금 현재 메타가 갓겜인 이유가 뭐냐 땀내가 나기 때문이에요 땀내가 나는 필드 메타이기 때문에 재밌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약간 이번 밸런스 패치하면서 신성성기사나 갈반가르 전사가 약간 좀역겨울려고 하잖아요 그역겨울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콤보덱 카운터 카드들이 나옴으로써 그런 역겨움을 원천 차단한다는 거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개 뭐라 살까요? 혼돈의 전령이랑 화석 애호가 이두 장은 하나는 지, 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지옥 주문을 뽑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내 손에 있을 때 지옥 주문을 시전했으면 3코 3사 생읍 속공이 되는 카드 그니까 러 지옥 악사 좀 하라는 거죠 어그로 악사 많이 했다 지옥 악사 해라라는 건데 솔직히 이런 카드들이 추가됐다고 해서 지옥 악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옥 악사한테는 혼돈의 전령 같은 카드보다 알드라치가 훨씬 좋은 카드야 왜냐면 지옥 악사라고 해서 무기 의존도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영웅 공격력으로 데미지를 채워 넣는 덱이기 때문에 알드라치 같은 카드가 좀더잘 어울려 체력이 부족하다면 굳이 이런 카드가 필요할까 싶어요 물론 드로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왜냐면 이중타격이 지금 이코스토로 너프되긴 했지만 이중타격을 통해서 이제 두번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석에오가 같은 카드는 이제 퀘스트랑도 궁합이 괜찮을 수 있어서 어, 나름 연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혼돈의 전령은 약간 조금 많이 지금 지옥각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금 지옥각사가 모자란 거는 뭐가 있냐면 광역기랑 그리고 단일정리기 이두 개가 되게 애매해요 단일정리는 전부 무기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무기로 때려잡는 것도 약간 글레이브 딱된 명예의 일격을 맞추면서 잡아야지만 이득을 많이 보거든 그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상대방이 떠먹여줘야 돼 내가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점에서 약간 좀애로상이 있는 건데 혼돈의 전령은 그런 걸 해소해줄 카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좀 아쉽다 아 저는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냥꾼 카드 두 개도 묶어봅시다 고대 크라켄 파멸자랑 소라 사격 이두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 일단 고대 크라켄 파멸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세번 사용하면 피해를 5줍니다 3만화 5 데미지 카드 굉장히 충격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죠 퀘스트 냥꾼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카드를 내기 위해서 퀘스트 냥꾼을 미리 너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퀘스트 냥꾼이 너프할 정도로 사기는 아니었거든? 퀘스트 냥꾼이 불쾌한 덱이긴 했는데 너프할 정도로 메탈을 지배하는 덱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너프를 때린 거 보면 이런 카드들이 미리 나올 거를 블리자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프를 때린 게 아닐까 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카드가 퀘스트 양꾼을 부활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퀘스트 양꾼은 퀘스트 쌓이는 속도가 느려졌어 용악살포 발사가 퀘스트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만화 주문이라는 그 가벼운 만화 코스트 값도 한몫했고요 그게 지금 너프가 된 상황이라서 퀘스트를 깨는 속도 자체가 느려요 이런 카드가 추가된다고 해서 뭐 엄청 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퀘스트 양꾼도 마찬가지고 나가 그리고 그솔베간팽 소환하는 미드레인지 양꾼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양꾼에 쓸만한 나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억지로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 자체의 성능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문이랑 호환되는 나가라는게 좋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재미있는 카드라 생각하는게 획기적인 카드나 다 너무 좋다 필수 카드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잘 만들었어 카드를 그러니까 무작위적 하수인에게3만3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1 데미지를 감소시켜서 2 데미지를 주고 1 데미지를 감소시켜서 1 데미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3, 2, 1을 주는데 여기에 주문 공격력 1이 추가되면 4, 3, 2, 1이 되고 주문 공격력 2를 추가하면 5, 4, 3, 2, 1이 되는 약간 주문 공격력 1이 추가할 때마다 수열처럼 데미지가 증가하는 저는 이런 식으로 주문 공격력이랑 약간 장난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게 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어, 눈여겨볼 만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카드가 나오면 뭐 앞으로 주문 공격력을 많이 쓸것 같아요 이런 말보다는 앞으로 사냥꾼한테 주문 공격력 카드가 충분히 많이 주어진다면 향후 확장팩에서 주목받을 만한 재미있는 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카드는 조각 비틀괴물 이번 미니팩 도적은 어떤 컨셉을 받았냐면 중매 도적을 받았어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1감소하지만 이득이지만 내면 바로 죽습니다 손해입니다 약간 이지만이라는 그런 어, 이런 말을 쓰으로써 마치 바로 죽는게 손해처럼 적어놨지만 바로 죽는게 중매 하수인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매덱을 대놓고 밀어주는 카드라고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만아라서 심지어는 얘가 하수인이라서 얘한테 그 밥을 쓰면서 여러가지 중매를 터트릴수 있다는 라 점에서 어, 굉장히 고평가할 만한 중매도적 카드다 얘가 지고 앞으로 어떤 콤보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향 22개월 동안 이 새끼로 어떤 폐악실을 부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다본것 같고 중요한 카드는 마지막으로 이번 확장팩 주인공 두명 봅시다 첫 번째 오즈마트 원래 오즈마트가 나쁜 놈은 아닌데 그 고대신한테 정배를 당해가지고 오즈마트가 고대신의 하수인이 돼서 넵튤론을 납치해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옛날 스토리야 2010년도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스스톤 하시는 분들한테는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이겠지만 와우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벌써 10년 전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6년 전이야 지금은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넵튤론이 오즈마트를 조 접해가지고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알고보니까 알고보니까 플레이어들도 몰랐는데 넵튤론이 납치당한 다음에 오즈마트를 조 접해서 자기 따까리로 쓰고 있었다라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즈마트는 파도의 왕자에서 나오는 넵튤론을 납치해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필드를 꽉 채우는 거수입니다 거수 플러스 6 죽음의 메아리 오주마트의 촉수의 수만큼 무작위적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흑마법사 카드 중에 거대지느러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하수인 다 먹은 다음에 대가리가 먼저 죽으면 상대방 하수인 다 뱉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귀가 먼저 죽으면 상대방 하수인 집어삼킨 거다 죽여버리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얘는 오주마트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지 거대진느러미는 옆에 있는 아귀가 먼저 죽어야지만 나한테 이득이지만 오주마트는오주마트가 먼저 죽어야 된다 촉수를 오래 살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촉수를 먼저 잡아야겠죠 근데 이 촉수가 호구가 아니야 3체력이야 토큰 주제에 이거 하스스톤 진짜 오래 하신분들 아시겠지만 오닉시아에서 나오는 1체력 토큰도 먼저 잡는 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게 2체력짜리 토큰이 되면 불기동쯤 되는 광역기를 써야지만 정리가 돼 근데 3체력이 되잖아 이 촉수 하나가 카드 한 장씩 잡아먹을 수도 있어 절대 무시할 스탯은 아니에요 이 오주마트의 성능이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예, 솔직히 이제 소신발언 그렇게 성능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촉수가 하나하나가 체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토큰덱 같은 거에 그냥 쓰는 거야 마녀숲 때쯤에 그냥 옛날 오닉시아를 넣었어 토큰 드루이드 그런 느낌으로 팔코 토큰 카드로 쓰는 것도 제 생각에는 고려 가능할 정도의 스탯이거든요 이 정도면 드루이드가 여기에다가 체력 1버프만 넣어도 이사에요 말이 안 되는 스탯이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흥미롭게 쓸수 있지 않을까 나오자마자 바로 쓴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는 한 번은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큰덱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카드인 척 하는 토큰 어그로 카드야 내가 볼 때는 그치 그리고 야수인데다가 거수잖아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는 카드가 있죠 사냥꾼 같은 경우가 야수 거수인 지금 히드랄로돈인가요? 굉장히 잘 써먹잖아요 코스트 감소 효과를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도 써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도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오주마트 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아니 오주마트를왜 쓰냐? 거대 진룡이 쓰는가? 거대 진룡이 쓰는 게한 100배 좋은데. 황천 쓰는 게 100배 좋은데. 오주마트를 정리기로 쓰려고 생각하니까 구려 보이는 거예요. 오주마트가 1, 3짜리 촉수가 6마리 나오는 거에 집중해서 봐야 돼. 그게 제가 볼 때는 포인트야. 이런 카드는 주술사나 드루이드가 잘써 먹어. 피해 욕망이나 아니면 광역 체력 버프가 있는 드루이드 같은 애들이 잘써 먹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토큰드루이드랑 토큰주술사가 둘다 구려. 일단 그게 문제죠. 앞으로 2년 안에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 파도의 왕자 주인공은 넵튤론입니다. 하스스톤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주술사 직업전설로. 옛날에 주술사 직업전설로 나왔을 때도 쏠쏠하게 잘 썼거든요. 진짜 이게 멀록을 다섯 마리를 손으로 가져오는 이 효과가 뭐가 좋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땐 잘 썼어요. 그냥 미드레인지술사의 패보충 카드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어, 넵튤론의 지금 현재 효과는 뭐냐면 10만화 7,7, 속공, 질풍 그리고 거수 플러스 2가 붙어있어 거수로 뭐가 나오냐면 넵튤론의 왼손과 넵튤론의 오른손이 나와 그리고 왼손이랑 오른손은 공격할 때 면역상태가 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카드냐 넵튤론이 공격할 때내 전장에 넵튤론의 손이 있으면 넵튤론이 아니라 넵튤론의 손이 대신 공격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0코, 7, 7, 넵툴론이 딱 필드에 나가면 넵툴론이 질풍이 있으니까 두번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두번 공격을 7, 7 본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왼쪽 사대기 오른쪽 사대기를 때린다는 거 사뎀, 사뎀 입힌다는 거예요 두번 그러니까 공격을 총네번 하는 거지 천보 같은 것도 잘 잡는다는 거야 천보 하수인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공격을 총네번할수 있다는 거죠 사대기를네번 때릴 수 있다는 거 약간 오닉시아랑 비교하면 웃음벨이긴 한데 오닉시아도 10코니까 굉장히 웃음벨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손도 다음 턴에는 당연히 공격할 수 있죠 그건 그건 맞지 손도 다음 턴에는 당연히 공격할 수 있죠 2체력짜리 손이 살아 있느냐가 문제지 2체력짜리 손이 살아 있으면 때릴 순 있어요 넵튤론 배우자 하면 개사기 아님 야 넵튤론 배우자 하면 넵튤론의 모든 손 가지고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넵튤론 왼쪽 넵튤론이 내내 내 싸대기를 4번 날리고 질풍으로 4번 더 날리고 오른쪽 넵튤론이 싸대기를 4번 내리 번 때리고 질풍으로 4번 때려서 16번 때리겠네요. 근데 넵튤론 배우자를 하는데 코스트가 15코스트가 되니까 그저 윌스미스 덱 윌스미스 넵튤론으로 한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실전성은 넵튤론의 의미는 제 생각에 사절 패일인 저격이 아닌가 싶어. 사절페이린 저격이라는 게 가장 어, 사절페이린의 밸류를 낮추는 그런 카드라는 게 가장 적절한 의미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체로 줄이면 1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체한테는 천체는 만화 사기를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만화 코스가 높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천체 드루이드한테는 예컨대 로크홀라 같은 게더 좋은 카드예요. 0코스가될수 있잖아 로크홀라는. 그래서 약간 애매해 카드 성능이. 오닉시아도 물론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닉시아 나오기 전에 엄청 저평가당했던 거 아시나요? 커뮤니티에서 구리다고 개 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넵튤론도 생각보단 좋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들의 생각이 오닉시아 때보다 훨씬 아래 에 있을 뿐이야 생각보단 좋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 파도의 왕자 주요 카드를 이제 쭉 보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일단 파도양자 33장 카드들의 전체적인 카드 리스트를 보고서 느낀 점이 뭐냐면 블리자드가 작년에 콤보덱 콩역을 겪더니 콤보덱을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성성기사랑 갈반가르 전사가 약간 스물스물 기어나오잖아요. 그런 덱들을 카운터치기 위해서 블리자드가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덱의 승률을 통제하기 위해 이번 팩에 약간 몰아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한 5년 동안 나올 컨, 5년 동안 나올 콤보덱 카운터가 1년 만에 다 나왔어 한 번에 그냥 몰아 나왔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콤보덱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블리자드의 의도는 제발 필드 싸움을 하라는 거겠지 이거는 제가 그냥 레니아워의 그 땀내나는 필드 이론을 밀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필드 싸움을 하는 게 재밌어 님들 부정 가능한가요? 이번 확장팩이 왜 제3의 전성기야? 필드 싸움이 재밌어서 그래 운고로가 왜 제2의 전성기였어? 필드 싸움이 재밌어서 그래요 원턴 킬 하는 게 재밌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필드 싸움을 하는 게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분리자드가 약간 이 풍조를 이어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인 게 뭐냐면 필드 싸움도 물론 재밌고 물론 흥미로운데 지금 필드 싸움이 과거 필드 싸움이랑 되게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얼마 전에 크라니쉬 선수도 개인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지금 현재는 너무 한장한장 한장 강한 메타야 도적을 예시로 들어보죠 훔치기 도적 같은 경우 아즈샤라 함선 같은 카드를 이제 낚시의 맛으로 이제 인양에 와가지고 한 번에 해적들을 쫙 까는 게 굉장히 세잖아 내가 일부러 플레이를 약하게 조절하다가 한 방에 꽝! 이런 식으로 핵폭탄을 날리는 플레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유연하거든요 그 덱에 한장한 한 장에 그 소수의 몇 장에 강력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나머지는 그 강력한 카드를 보조해주는 카드고 그런 식으로 약간... 카스스톤 카드를 내는 풍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운고로 탐험대 어그로덱들을 생각해보면 멀록 기사 같은 걸로 7코 사이 무기 껴가지고 한 턴에 신병 두 마리 뽑는 게와 개세다 이랬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원시인이었던 거지 카드 한장한 한 장의 밸류가 세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한 9점 정도였다면 지금은 모든 카드가 9점인데 한 4장 정도가 20점짜리 카드가 4장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현재 하스스톤은 그래 그래서 누가 20점짜리 카드를 빨리 뽑아서 20점스럽게 잘 내느냐 이게 중요한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다 예전처럼 낭만적인 땀내 메타를 다시 느끼기엔 어려울 거예요 하스스톤이 이미 많이 돌아왔어 근데도 불구하고서 블리자드가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땀내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땀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좀 칭찬하면서 원턴킬 방지 프로젝트 미니팩을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수긍한다. 블리자드가 작년에 워낙 원턴킬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수긍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